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목걸이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 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하고 산행도 하시고 나물 공부도 하시는 구독자님께서 이상한 버섯이 마당에서 피어난다고 해서 촬영하러 왔습니다 이 버섯의 자실체의 길이는 3cm 정도 작은 거에서부터 완전하게 성장이 되면 15cm까지도 자라나고요. 지름은 5cm 정도 됩니다. 자루는 백색이고 갓은 연한 노란색이 많이 보일 겁니다. 일찍 발견되면 흑갈색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안쪽에 여기 사이사이 이 안쪽에 있는 흑갈색은 전부 포자입니다. 갓 아래쪽에 포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란균들은 전부 다 이런 부분에 포자가 생성이 됩니다. 이 버섯도 자낭균 버섯입니다. 여기 발생한 곳은 지금 시내에서 약간 외곽에 떨어진 곳이지만 사업장 내에 있는 나물 키우는 텃밭 주변에 있는 두릅나무 아래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 버섯은 이른 봄에 산림내 또는 정원수 아래 특히 은행 열매가 열리는 은행나무 아래 또는 책백나무벚나무 다양한 나무에서 발생을 하는데 거의 활력수 아래에서 발생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가 군생해서 발생한 걸볼수 있는데 나무에 뿌리하고 공생하는 관계인 외생균균성 버섯입니다. 조직은 상당히 무르고 막목상에 울퉁불퉁한 갓과 흰색의 대가 있는데 잘라보면 피망과 같이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 버섯에는 21종의 유리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소고기보다도 더 구수하고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철분이 풍부해서 해모글로빈과 적혈구가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에 아주 효과가 있다는 버섯이고요. 비타민 B3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주고 심장발작이나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버섯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는 건강검진 하셨나 모르겠어요 건강검진하면 꼭 나타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자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버섯에는 아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간염을 예방해주고 간을 청소해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항종양 효과 면역을 증진시켜주고 염증을 억제해주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아주 뛰어난 버섯이고요. 소화불량을 개선하고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에 가래가 많이 생성되잖아요. 담배를 피지 않는 분도 가래가 생기고 기관지가 굉장히 깔깔하고 안 좋은데 가래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 버섯이 바로 이 버섯입니다. 맛과 영양적인 측면에서 아주 뛰어난 버섯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 버섯을 인공재배를 시도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버섯은 송이 능이와 같이 외생균근성 버섯이라서 인공재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과학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맛좋고 영양가 좋고 건강에 좋은 버섯들이 인공재배가 성공되어서 마트에서 손쉽게 구입해서 섭취할 수 있는 날이 올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버섯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이 버섯을 신들의 음식이라고 여기고 있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처럼 송이가 나는 곳을 잘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식한테도 송이버섯 나는 곳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서양에서는 이 버섯이 그렇다고 합니다. 곰보버섯이 많이 나는 곳을 비밀로 간직하고 있고 또이 버섯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 동아리가 생겨날 만큼 아주 선호하는 버섯으로 유명합니다 고가의 거래가 되는데 아마 서양 사람들한테는 송이하고 이 버섯을 놓고 어떤 것을 먹을래 하면 당연히 이 버섯을 선택할 겁니다 서양 사람들한테 송이는 냄새도 고약하고 좀 이상하게 생긴 버섯이라서 잘 안찾는 버섯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섯은 상당히 고가의 거래가 되는 버섯으로 유명한 버섯이구요 이 버섯이 발생하는 철에는 인근 주변이 버섯이 발생되는 인근 주변이 주차를 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송이 능이철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찾기도 쉽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급 관심이 땡기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버섯이 한번 만나면 또 제법 많은 양을 채집할 수가 있는데 생식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생식하면 중독될 수있고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개선시켜주는 아주 좋은 버섯이는 하지만 때때로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 섭취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섭취해 보신 후에 차츰차츰 괜찮다 싶으면 차츰차츰 양을 늘려 가시는 것을 권장하는 버섯이 이 버섯입니다 또한 주의해야 될점 한가지가 있는데요 산 속에서 특히 전나무와 같은 침엽수 아래서 요런 버섯을 보시거든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들매곡간 밴드에서 얼마전에 이 버섯이 아니냐고 산속에서 채취해서 문의하였던 버섯입니다. 이름하여 마기곰보 버섯인데요, 골이 없고 그냥 사람의 뇌처럼 쭈글쭈글하게 생겼습니다. 색깔도 붉은 적색에 가깝습니다. 마기곰보 버섯에는 지로미트린이라는 독이 함유되어 있어서 섭취를 하시게 되면 데쳐서 섭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토와 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숲속 산속에서 특히나 전나무, 잔나무, 소나무 같은 침엽수 아래에서 이런 버섯을 보셨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공원 주변에서 이와 같이 곰보 버섯을 보셨는데 이게 곰보 버섯인지 마귀 곰보 버섯인지 확인이 안 된다. 그렇다면 절대로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주변에 전문가가 계시면 한번쯤은 문의해 봐야 되고요. 이런 버섯을 보셨다면 유튜브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아래편 설명란에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들매곡간 밴드가 있습니다.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사진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아차! 이거 제가 열심히 설명하느라고 이름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버섯은 자낭균문에 속하고요. 주발버섯목 곰보버섯과의 곰보버섯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